꿈의 조화서 나왔지. <웃음> 그치. 10월 한 어, 달, 어, 그 10월이겠지. 음, 꿈의 조화가 음, 나온 거는 음, 그거고, 음, 방영된 이 음, 거는 이제. 음, 어제. 음. 음. 근데 이게 방송이좀 10월까, 뭐니, 까 우리는 좀 많이 찾아보니까. 뭐, 그 어, 10월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막 찾아보는데 드라마가 10월 말에 한다고 해서 아, 10월 말이구나. 멀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되게. 기대를 안 맞아. 하고 있을 때 OST가 맞아. 나와가지고. 아, 그래, 그날 나온다 아무도 몰랐다. 맞아. 지사가 온다고. 되게 나온 거. 너무 슨말 지사가 무슨 말인가? 네. 내가 하는 그 조합인데. 그니까. 음, 나온 게우리나라였그것도 가이드부터 좋았지. 가이드 너무 좋았지. 뮤직비디오가 딱그 이미지를 아, 잘만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 <웃음> 진짜 그날 봤던 그러니까 우리 되게 춥다 <웃음> 그 뮤직비디오 진짜 아예 상상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추기도 있는지도 몰라도 아니 나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도 잘 몰랐는데 뮤직비디오 상상도 못하잖아 몇번에 봤는지 몰라 나막 우짱 젖었고 오, 와, 너무 있고, 녹음할 그러니까, 너무 가을 록말 추운가? 우리가 노래 나온 거를 1월 전에 듣고 그다음에 음. 드라마 음. 티저도 떴잖아요. 티저가 음. 뜨는데 거기에는 또 음, 음. 가수들 그러니까 소울 버전이 음, 아니라 레 케이 네, 버전이 나와 있는 같이 나와야 되나. 근데 케이 버전으로 나와서 원본 것대로 나온 거. 그게 있는 거그 버전이 있는 것도 좋고 유비가 있는 소울 버전도 맞아. 좋고. 그러니까 물론 음, 우리는 그냥 있는 거를 쓸듯 세계. 중요한 그니 좋아 애정을 가지고 쓰지만 아, 그것도무언그게정져나 뭐, 그게 그 중요할 줄 몰랐어요 사실 작업할 때누구랑 누구 이렇게 파이트다가뭐 대화했어요 스타리서 예쁘게 하나도 빨리 고뭐 뮤직비디오 속에 나오고 아요 <웃음> 되게 쓸 네, 때, 되게 꼽 그러니까 되게 많이, 수정하게, 아, 디테일하게, 아, 많이 나. 손을 갔던 노래라서, 녹음실에서 수정을할 때, 그때도 막 되게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음 불안하고, 그렇고. 그렇게 잘 올라오는 노래를 <웃음> <웃음> 불러주니까 너무 <웃음> 좋더라요 <웃음>